원동, 원동역에 방청합니다. 아스타 네, 어. 아보카도 그레인 몰아나라 고기 오일파스타 가지라자냐 모어 좋아 가지라자에그인 아, 나단 와. 준비해드릴게요. 어서 네. 해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약간 부드라이 냄새 나 저희 저희 커피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달라고 했데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는 완전 다른 공간이야. <웃음> 이네 이름 뭐였지? 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지 그래? 라니 어, 그러네. 이집 완전 좋아. 저사 r e 하보 나, 솔티드카라 이게, 에 아, 뭐, 드나 솔티드 카라멜 거 음. 이거, 거이게 이거, 음. 네 아몬드 레몬이 이거, 이거. 이거, 있어이 옆에 가게보던사람이 많잖아 인맥이지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이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아이이 뭐야? 안 어울리는데 나한테?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안 어울린다 나한테는. 어디 있었어? 있다. 응? 있어. 있어? <웃음> 청바지 라이브도 입 있는데 이으면 너무 커 보이고 게 예, 옛에면어 아, 되는 그 아, 그러니까. sí, 그리고, 치즈, 치마, 저, 치마,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7어 데 근데 이것도 어. 이건 어때? 별로요거요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그 메시지는 보시해주시면될것 같아요. 네. 네. 크에다가케크바지입어야 돼. 네, 어, 그래. 핑크, 핑크 스커트. 핑크 핑크. 이렇게 입으면 신나다. 어, 신민아가 되는 거야. 음. 보시면. 네, 네, 네. 얘나 항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이하네 얘가 의도로 아 맞아 <마틴아>. 아이고. <웃음> <아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And see what's right in front of you. Life is the best in me. I know.